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입니다. 아, 오늘 지수가 좀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방송했던 그 반도체 관련주였던 삼성이 어, 21선을 어, 뛰어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좀 흐르는 모습을 좀 보였고, 하지만 오늘 그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을 보면 제약주 아주 뭐 월등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어, 모든 종목들을 압도하는 어, 그런 실적을 보이면서 상승했던 종목이 대다수가 제약주였습니다. 아, 그 다음이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엔터주, 웹툰주, 어, 요런주, 또 5G 관련된 이런 통신 관련주 몇개 외에는 거의 이제 좀 나락으로 갔었죠. 하지만 이 제약주, 지금 연일 급등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제약주 중에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면 이제 원료의약품, 감기, 독감 관련된 원료의약품주들이 지금 중국 유럽이 지금 품귀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약국에서도 동이 나서 구하지를 못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원료 의약품이 지금 어, 강한 추세로 좀 가고 있고 또 코로나 경고형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메신저 리버액산 요 관련주들 상당히 이제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약 관련주들이 어, 경기 방어주로 어, 당당히 이제 지수가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이 제약주입니다. 그리고 이 제약주들의 특징을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적자기업들이 많죠. 그리고, 어 대표적인 이제 경기 방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어, 뭐, 외식은 안 해도, 어어 약은 이제, 어 절대 못 끊는다는 거죠. 어 외식을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어 약은 이제 끊을 수 없다. 뭐, 이런 그, 어 미국에서 관련된 기사도 있었고, 어, 또이 대형주, 제약, 대형 제약사들은, 어, 연말이 되면, 이제 현금 배당도 주지만, 이제 주식 배당도 하면서, 어떤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 어, 이 제약주고, 또이 제약주 특징은, 이제 누워있다가도, 이렇게, 신약개발 뭐, 소식이 나온다거나, 뭐, 기술 수출, 또 임상 관련해서, 뭐, 임상, 일상, 뭐, 삼상까지 나오면, 어, 대박이죠. 그때 이제 뻘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대시세를 내면서, 단기간에도, 한 두세 배씩 가는 게이 제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약주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제약 관련해서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 중국 느닷없이 황도 통조림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감기 치료의 민간요법으로 예로부터 이제 황도를 사용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 이제 통조림이 동나기 시작한다는 이런 어, 웃지 못할 이런 뉴스가 있었고 또 지금 안타까운 소식은 어,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아, 이 코로나 아, 이 해제로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냐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이지만 어,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위증증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고 그래서 연말에 10만 명대도 이제 예상한다는 좀 이런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제약주에서는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제약주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승한 종목들 보시면 특징이 소마젠, KEM, SCM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세개 종목이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어 1,000억 원대 지금 500백억대 1,300억. 물론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어 이게 이제 1,600억대가 된 거죠. 뭐 1,200억대 어 1,300억대 이렇게 출발했던 종목들이 이제 어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이제 상승을 했고 또 실적을 보시면 이제 다 이제 실적이 찍히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 여기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실적이 찍히는 게 이게 지금 불과 뭐 다섯 개 정도 어, 지금 뭐 3% 이상 상승인 종목 중에 5개 정도 나올 정도의 이런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 어, 보시면은 이제 실적이 그리, 그나마 이제 찍히는 애들은 이제 cmg 뭐 설인 요런 애들 팜쟁이 같은 거는 이제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 퍼이 자체는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 하지만 이제 pbr로 보시면 얘가 이제 좀 작죠 그리고 부채 수준들은 어, 대부분 다 이제 좀 낮은 수준입니다 뭐 1동이나 3일이 외에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어, 지금, 그, 경보,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그, 종근당의 자회사죠. 계속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일동이, 얘 같은 경우는, 어, 경구형 코로나 관련해서 한번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죠. 일동, 일동 홀딩스, 요, 짝꿍이죠. 같이 움직이는, 어 지주사, 요, 두 개가 이제, 경구형 코로나 관련해서, 또, 리벌상 버 관련해서는 진원이나 서린이, 요,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키타 종목들, 어, 이,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뭐 3에서 4%대 이렇게 상승을 했고, 대부분 보시면 시가 총액을 보시면은 이 1동이만 1조 2천억입니다. 나머지 이제 거의 천억원대 수준, 어, 천억원대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 어,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가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소마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신규 상장주주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700아 17,300원에서 출발해서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보시면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아직도 어 상장 당시보다는 반토막이 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고 아 지금 보시면 이제 이 평선들이 다 이제 한 곳으로 모이면서 결집이 됐죠. 여기서 그러면서 6,500원대에서 이제 폭발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계속 적자였던 기업이 이제 분기로 3분기에 이제 이 의미 있는 흑자를 내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SCM 생명과 얘도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죠. 지금 보시면 이제 27,700원대 이 최고가에서 이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5,000원대까지 이제 하락해 있었던 상태입니다. 오늘 이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이제 상승을 했지만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했습니다. 지금 다 돌파하면서 어 오늘 이제 강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만원 선까지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어 200일 선 장기 이평선을 이제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00일 선을 좀더 지켜 주면 또어 강하게 또갈 수도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어, SMC. 어, 그리고 진원 생명과학이 오늘 12% 정도의 이제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18,000원 대이 고점 나인 대에서 아직도 이제 상승을 했지만, 아직도 이제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태죠. 어, 그리고 이 바닥권인 지금 7,000원 대에서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좀 버텼던, 어, 진원이, 어, 주체를 보시면 이제, 어, 오늘 메인이 조금 이제 팔았고, 기금이 좀, 어, 5일 연속 이제 매수를 했던, 어, 진원입니다 어, 다음 세운 메디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이 보시면은 지금 10월 달부터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죠 이 어, 거래량 자체는 이제 상당히 적습니다 이제 3만주 뭐 5만주 이런 거래량으로 어, 야금야금 이제 소리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이 세운이죠 다음은 팜젠사이언스 입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 60일선, 60일선은 이제 깨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바닥에서 보시면 이제 60일선을 탄탄히 이제 지지받으면서 상승해준 팜젠입니다. 다음은 3일제약입니다. 이 3일제약 보시면 이제 전에 최고가가 이제 만 원대였습니다. 지금 요 그나마 이제 만 원대 여기 이제 가까이 이제 붙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 10, 대략 한 10% 정도 더 상승해주면 이제 만 원대에 도달할 수 있는 3일제약이죠. 다음은 인벤티지 랩입니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뭐, 자료 자체는 이제 부족하지만, 뭐, 동물의학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어, 뭐, 겨울철 되면 이제 유행하는 게 조류독감, 돼지열병, 이거 꼭 이렇게 발생하는, 한 번씩 튀어오는 테마죠. 그래서, 어, 그런데도 연관이 있, 있는 인벤티지 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제약주 한번 어 살펴보는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제약주가 지금 여기 밑에 딸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어이뭐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또 상승도 하고 또 급등했던 건 다시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제약주가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더 전개될지, 더 상승세를 어 당분간 더 끌고 갈수 있을지. 이 12월달 한달이 이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쭉 이렇게 갈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